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 스킨케어를 하기에 앞서서 각질관리를 한번 해볼거예요 그래서 각질관리를 하면서 수분 마스크팩도 할거라서 이제 그거를 같이 제품 리뷰도 해보고 해볼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요즘에 좀 종종 많이 사용하는 클렌징폼이라고 해야 되나? 비누, 액체비누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닥터 브로노스에서 나온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솝 바디클렌저라고 일단 적혀는 있지만 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스틸 솝이에요 그래서 이속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민트나 멘솔 성분의 그런 싸움이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샤워 후에도 만약에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약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운 느낌? 부슬부슬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어 그냥 이런 비누 망 있잖아요 이런 비누 망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비누망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막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적당량 흘리게 한 다음에 이런 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요 이렇게 거품을 내면 이렇게 거품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막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외출 후에 갔다 와서 물도 안 적시고 일단 제품 하고 거품 나는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품은 여드름이나 뭐 그런 트러블에 있어서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시원한 느낌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쓰시면 좋은 클렌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은 적절하게 잘 나는 편이고 사용감도 깔끔하면서 괜찮은 클렌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세안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안을 다 하고 왔는데요 느낌이라면은 어 일단 무거운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어, 오일 클렌징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이 제품을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뭐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은 커버력이 살짝 있는 쿠션 팩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했는데 어, 그런 정도의 세정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그 정도 가볍게 바른 쿠션이라던가 비비크림 정도까지는 이제 세안이 깔끔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쌓은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 더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안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각질제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롭스에서 제가 사왔었던 시드몰 녹차 퓨어스키 필링젤을 써볼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드모리 롭스에 들어오기도 했고, 굉장히 저렴하게 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씰이 있었는데, 씰을 뜯었어요. 씰을 뜯었고, 사용 방법을 보면, 뭐, 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덜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면소를 헹궈줍니다. 라고 이제 뭐, 적혀져 있어요. 뭐, 그냥 제형은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그냥 흐르고 있고 그냥 평범한 그럼 고마주 필링 젤이에요 <웃음>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에 바르고 있는데 제가 제품을 이렇게 바르고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말을 안할 때가 있어요 약간 오디오가 비는데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발랐거든요 일단 제품 자체는 어뭐 이런 것도 발림성을 따져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발음잘 발려져요 잘 발려지고 한번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넉넉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피부에 너무 그렇게 마찰이 되지 않을 정도는 발라야 되니까 저는 특히 팩 같은 걸할때 이런 데 되게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여기 턱 라인하고 요 아랫부분 있죠 요 부분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저는 세안할 때도 그렇고 무슨 팩 같은 걸 이렇게 필링 같은 걸할때 그리고 이제 문질러 볼게요 양손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문지르고 사용 후에 즉시 씻어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코 이런데 또 이제 하고 코 주변 같은 경우는 건성인 피부더라도 이렇게 T자 부위는 어 건성인 피부인더라도 부분적으로 지성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T자로 가면요 1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관자놀이 눈썹 있는 주변하고 여기 있죠? 코! 코 여기, 여기 팔자주름 있고 여기 이 부분은 되게 기름이 좀 끼는 편이에요 지성인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데 좀 집중적으로 문질문질하고 되게 이런 종류의 팩을 많이 써보긴 했는데 그런 팩들처럼 왜 이런 거 쓰면 은 쓰자마자 막 우수수수 막 떨어지는 팩들 있잖아요 두두두두 그렇게 막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거를 설마 아직까지 막, 어, 내 각질인가 내 피부 뭐 그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거는 뭐랄까 잔탄검이라는 성분도 일종의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문질렀을 때잘 엉겨붙게 이렇게. 건더기가 생기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각질이 아니고 이렇게 문지르면 은 이게 엉겨나오잖아요 이게 엉겨나올 때 이게 본인의 불필요한 그러한 각질이라던가 이런 거와 같이 엉겨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엉겨서 우리,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다그 화장품 성분 때문에 엉겨붙어서 보이는 거겠죠. 이제 얼핏다 문지른 것 같아요, 그죠더 문지르면 이제 약간 건조해지면서 우주속 떨어지는데. 했고 전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더 문질러 줄게요. 귀 뒤에 하고 턱선, 턱 아래 문질러 줄게요. 각질제거를 이렇게 제가 머리 제품을 써서 문질러서 이렇게 하고 이런건 잘 안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피부가 건조한 편이기도 하고 사실 슈렉팩 같은 그런 필오프 아니 팩이 아니라 그런 워시오프팩이죠 씻어내는 팩 정도로 충분히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팩은 사실 피부에 자극이 그만큼 가서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여름이기도 하고 너무 져서 한번 써보는데 어 일단 다 문질렀어요 다 문질렀고 저는 한번 씻고 올게요 맛있죠? 이렇게 다 헹구고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헹구기 전에 아까 좀벙 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웃음> 뭔가 느꼈는데 이시드몰에서 나온 이 필링젤 자체가 지금 제가 좀 문지르기도 많이 문지른 편이기도 하고 시간상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확실히 다른 필링젤에 비해서 저자극이네요 저자극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그런 필링젤보다 확실히 저자극이고 약간 이런 제품 중에 알코올을 함유하는 것도 있어서 알코올 좀 많이 함유한 게 있어서 바르자마자 이렇게 휙 날아가면서 피부에 좀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코올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변성 알코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습을 주는 알코올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은 사실 뭐 지성피부라던가 트러블피부 같은 경우는 알코올인 만큼 그만큼 소독이 살짝씩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민한 피부라던가 건조한 피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극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문지르고 헹구고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 제품이 좀 순한 편이다 네, 그 생각을 진짜 딱 와닿을 정도로 그게 와닿아요 네, 제품이 좀 순한 편이고 제품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예, 깔끔해요.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런 슈렉팩 같은 워시오프팩을 하는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클렌징 폼등 단계에서 끝나는 것보다 확실히 피부가 이 피부 결이 일정해지고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있던 것들이 다 씻겨서 내려갔어요. 다 씻겨서 나갈, 내려갔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팩을 가끔씩은 하는데 너무 자주 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확실히 워시오프팩 같은 슈렉팩이라던가 그런 씻어내거나 아니면 뜯는 팩에 비해서 확실히 깨끗하게 없애주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클로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짝 붉어진 게 있어 보이는 건 그냥 제가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할 거냐면 사실 토너를 바르고 하는 거에 맞긴 한데 지금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저는 그냥 붙일 거예요. 뭐할 거냐면 팩할 건데 제가 정말 종종 사서 계속하는 팩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쌍바에서 나온 얼반 익스프레스 마스크예요. 이게 뭐냐면 쌍바에서 나오는 젤 타입의 마스크 팩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30분 후 마스크를 제거하세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젤 마스크인 젤 마스크팩인 만큼 일반적으로 15에서 20분 하는 그런 시트 마스크팩 보다 확실히 오래 해도 되고 더 깊이 있고 깊이 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수분을 확실히 공급해주는 한 번에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 제품을 굉장히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각질제거를 한 이후에는 시트 마스크팩을 약간 좀 데일리나 아니면 생각날 때 하는 편이라면 이런 진짜 쌍바 이런 젤 마스크팩을 케어용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뜯으면 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부분, 하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젤 타입의 마스크팩이고요 시트 에센스라던가 그런 게 이렇게 뜯고 난 이후에 이 안에 뭐 그렇게 남아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기 젤 타입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으면은 어, 설명서가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층 부분을 뜯었을 때 비닐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꺼칠 꺼칠한 부분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흐물흐물한 필름지 같은 게 있어요. 이 필름지 부분을 제거한 면이 피부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요게 바깥으로 오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젤 타입의 마스크팩 중에서는 앞뒤 상관없이 그냥 붙이세요 라는 마스크팩이 있는 분면 쌍바 같은 경우는 얇은 비닐이 있는 면을 떼고 그 면이 피부에 이렇게 밀착되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봐서 약간 삐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은 이게 이게 아마 장미 그 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향이 지금 장미 나는 거 보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굵은 마스크 팩을 띤 부분이 바깥으로 오게끔 얇은 이런 필름지 부분이 떼고 그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좀 조절을 해서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살짝씩 내려가는 게 있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40분, 저는 40분 정도 있어요. 보통 30분이라는데 4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렇게 겔 마스크라고 했는데 일단 밀착력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보시면 바깥은 약간 다르게 막 같은 게 약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안쪽이랑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얼굴에 붙여주셔야 될것 같고요. 수분을 잡아주는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어, 미백과 주름 개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능이랑 성분을 보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데노신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아신아마이드의 미백 기능과 아데노신의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는 마스크 팩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 마스크 얼반익스프레스 있고 하이드레이션 롱구 주리버스 프랑스어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분을 공급하는 단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제거까지 하고 약간 오히려 원래 가진 스페셜 케어의 마스크팩이라고 쓸수 있는 젤 타입의 쌍바 마스크팩을 이용해서 저는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뭐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이데베논 그 스킨을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 위주의 제품을 발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각질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프터 케어로서 쓰는 팩을 소개해드렸어요. 이거는 당연히 제 돈으로 다돈 주고 사서 제가 일정하게 쓰는 제품을 가지고 리뷰한 거고요. 어 당연히 처음에 나온 시드물 제품 같은 경우는 예 단순 리뷰 영상인 게없잖아 있지만 이런 쌍방 마스크팩은 제가 제돈 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요 되게 <웃음> 사는 팩이라서 계속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스크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마스크팩 하나 영상으로 딱딱딱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코너도 이제 업로드가 되면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약간 길어졌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블로그에도 많은 정보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